소자 저세상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예 소자라고 하면은 엄만가? 아뭘또 이런 걸다 주시고 정말 이게 다 내가 준비를 해놨지 아 정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다 주시고 잠깐 알겠어요 알겠어요 와 이렇게 사장님 마음이 넓으시고 아니 이렇게 많이 제가 음식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 와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주셨으니 안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예 예예예 예, 예. 다녀옵죠 제가 예뭐 아무도 없네? 음식 가져갑니다 붉은 석영이라는 거를 가지러 다녀오겠습니다, 좋아. 음, 다녀오거라. 오늘 추노꾼이 노비 하나 붙잡으러 갔으니 앙펜이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좋아. 올때내 석영도 좀 캐오거라. 석영하고 싶으시다고요? <웃음> <웃음> 석영을 캐오라고. 아, 예, 예, 예. 어, 근데 석영 캐는 건 별로 안 위험하다. 여기저기 널렸네 아니 왜 그런 말을 굳이 그거 요즘 저작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거? 뭐라고 해? 바로 깃발을 꼽는다라고 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석이 요정도만 캐도 돼 오히려 레드스톤이 필요한데? 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 어 다시 돌아가 아니 난왜 데리고 오는 거야? 어머 어때? 서운하게 안 할게! 뭐라? <웃음> 안 데려와 줄거 <웃음> 아니야? 그래지 이랬잖아 어? 나 집에서 잤지! 이러면은 내가 그냥 다음부터는 말안 할게! 오나뭐 어, 받는 것도 아니고 맨날 죽을 뻔하고 석경몇개 캐고 하고 나 버리고 <웃음> 내가 뭘, 뭘... 언제 버렸냐 내가? 응? 응. 다 쓰고 버리고 말이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또 봐봐 지 먼저 가는 거봐지 먼저 가잖아 너 먼저 가! 너 먼저 가! 오! 어, 자기 위험할까봐 나 먼저 보내잖아 어? 자는 항상 그런 식이야? <웃음> <웃음> 내가 어디까지 이해줘야 돼? <웃음> 맨아 놀고 있구나 저 바쁩니다 <웃음> 여기서 그냥 뛰댕기는 거네 봤다 달걀을 구해오거라 알겠습니다 근데 알바는 어디에 갔나요? 알바 바쁘다고 집 나갔다 지금 이거 좀 챙겨갈래? 뭐? 내가 달걀 좀 구했거든? 저기, 잘 보이란 말이야 저기잖아 여기서 저기잖아 아니 너가 딱 주면 좋아하실 거 아니야 집현전일 하면서도 어? 가기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달걀 가져왔습니다. 그래. 응? 나라 어... 상인. 아오. 미친 개냐?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따뜻하게 대표났습니다올라가시죠왕좌에 따뜻하게 대표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왕좌에 앉아있는가? 진동엉대기가 <웃음> 총 맞고 싶은 게냐? 네 엉덩이로 따뜻하게 대표났습니다 <웃음> 공주하지 마시죠 <웃음> 엉덩이에 총 맞고 싶은 게냐? 조선에 아직 엉따 기능이 없어서 <웃음> 제가 엉따로 해놨습니다. 아 그런건가? 그런 내가 네, 한번 봐주겠네. 뭐지?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물이 떨어진이독특점진이독이 독특하진 물이 독특하이독특하싹싹이독특하이 독특하진 이 독특하진 하이하이자 저하 넷 네. 철은 모르겠고 철판은 있다 저하 철드셨군요 그럼 그 전까진 내가 철회를 들지 않았다는 게냐? 하하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말 그대로이옵니다 언허 유희이옵니다 하하하 <웃음> 저자를 죽여라 아하 저하 여기서 정색하면 집 노잼 됩니다 <웃음> 아니 이 <웃음> 같이 죽어라 <웃음> 정생 리은, 예스. 저하가 명하신 기계손이옵니다, 저하. 음, 잘했다. 하나 더 만들거라. <웃음> 어떻게 공장은 여기서 준비하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부지를 따로 잡는 게 좋겠는가? 저하가 늘리래서 늘려놨더니 <웃음> 밖으로 나간다고 쉬어 저하. <웃음> 아, 깜짝이야. 갑자기? 나니. <웃음> <웃음> 뭐, 나니 뭐 나니야 나니는 왔다. <웃음> <뭔 소리 웃음> 다시 일본에서 왔습니다. <웃음> 어, 뭔 소리야? 공영이 방까지만 해도 트럭에 출발했습니다. <웃음> 뭔 소리예요? 지금 갑자기 <웃음> 여긴 <여기는> 어딥니까? <어댑일까? 웃음> <웃음> 왜 갑자기 외나라 상인이 됐어요? <웃음> 왜 그래? <웃음> 기계선 어떠 쓰실 겁니까? 좋아. 네 이제 알려주겠다. 어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반블럭 혹은 매끄러운 돌반블럭 혹은 안산암 돌반블럭에 기계손으로 철조각 또는 아연조각을 두번 입힌 뒤그 후에 이제 압착기로 꾹 누르면 철도가 완성이 되는데 야. 이 과정을 손으로 일일이 하기엔 굉장히 귀찮지 않겠는가 케빈아 음. 음. 예. 너 6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 <웃음> 조금 갑갑한데 나갔다 와도 될까요? 아한대 피고 오는 게냐 다녀오라 <웃음> 여기 무슨 아우지도 아니고 한번 들어왔더니 나갈 수가 없네 아니 낮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면 어둑어둑 심지어 나 밤샌 거야? 광대야 <놀람> 예. <나을이. 놀람> 네. 혹시 의술에 관심 없느냐? 저 여기에서 의술까지 하면 저 진짜 죽습니다 나우리저 <웃음> 진짜 죽 <웃음> 내가 없을때도 있을수도 있으니 너가 배워놓고 가거라 꼬리든 어. 병을 예.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 우와, 우와. 꿀이 이렇게 채워진다 예예예 예, 예. 지금은 여기 안에 가득차가지고 더 안들어가는데 예, 예, 예. 나중에 가면은 여기가 비워져서 여기까지 채워진단 말이다 예아 예. 사과를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주인 뿌려주는군요 응 음, 여기다 사과를 이렇게 놓으면은 오, 오, 오. <웃음> 아 감염상태 치료하는겁니까 음. 이게? 음, 아, 음, 어 음. 그러면 사과만 따우면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네요? 무한 생상이 된다. 오, 음. 어, 죽지만 않으면 되겠네. 죽지만 않으면. 우와. 음, 음, 오 아유, 이 기계가 참 아름답구나. 아름답죠. 음. 좋아.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마이 디자인. 너좀 지리는구나. 아니죠. <웃음> 무슨 채통이 채통이란 게 없으십니까? 그대는 내가 보았을 때 예. 음. 내 속옷을 갈아입게 만드는 구려. <웃음> 정말 <웃음> 무채통. 아아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좋아. 그래 어떻게 한대 폈느냐? 저 지금 들어가요? 돌아가자 공장 만들어야지. 어아예 앞장서시죠 좋아. 다 잤구나. 예와 세빈아 예 와. 에이, 예. 우리 아는 죽었나? 7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 <웃음> 아 가시죠 하아 예, 가시죠 거 수락 간 나이나 예 알바생 해고하거라 새로운 알바생을 좀 그럼 보내주십시오 월급, 월급 못 받는 았게 아, 없지 거지. 거지야 에이 좋아 니가 어, 대신 저집 알바해라 방금 들으셨습니까 저아? 방금 자다 깬 말투였습니다 저아 지금 혼자 잤습니다 번. 지금 집에서 아니 어머. 그다가 내가 지금 알 가져오라고 달걀 들고 오라고 시켰는데 지금 이제 자고 있었어? 달걀 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억울 구워야지 예? <웃음> 사장 저러는 거 봐라 여기 와서 이 노예지탈 대학원생 예? 일하는 게더 낫다니까? 하는게더 <웃음> 낫다니까? 어! 와, 어! p t s d 어! p t s d <웃음> 어떻게 공장 설계 한번 해보게 이게 다 경험이야 경험 공장 설계를 대학원생이 한다라 음, 아하 귀찮은가? 아 아니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거늘 네. 너무 그렇게 싫은 티 내버리면은 아니, 아니 이게 에이. 나도 차고 하는 건가? 아 아니죠 아니죠 예 저희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뭐 하다 막히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네 나도 모르게 교수님이라고 투두이 <웃음> 아직도 이 세계놀이 하고 있네 영철이 <웃음> 에이터 <웃음> 아니 뭐가 나오죠아 <웃음> 미친 사람 아니야 <웃음> 어. <웃음> 금방하고 이 지옥같은 <웃음> 지하공장을 벗어나야지 자 그러면 증기기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아예 물을 끓이면 증기가 돼서 얘를 움직인다 아 예예 예. 그래서 이렇게 증기기관을 달고 축으로 우클릭을 하면 예예 혜빈아 예. 예? 너 박사 학위 딸 생각 없니? 하 <웃음> 아, 아! BTS 아! 아! 음... 이쁘죠? 헤헤 <웃음> 어차피 이쪽 거 연결 끊을 건데 예쁘잖아 예쁘잖아 나가 너 나가! <웃음> 예쁘잖아 내 연구실에서 나가 예쁘게 했는데 나또 밤샌 거야? 아니, 대학원생 아니, 이놈은 어디 갔어? 아니 연구해야 뭐... 되는데 아니, 이제.. 아 이제 BTS 띠온 진짜 BTS 띠온 혜빈아 예 집에 한번 오거라 어머니 집에 안 보내줍니다 어머니 집에 언제 오니? 전화도 안 받고 호호호호호 호호호 아! 용납이 안된다 이 허어! 허허! 어! 허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합격받았어 교수님 아니 저한테 자 그러면 이제 철도를 생산해보거라 어떻게 아참네 이제 슬슬 도와주겠다 아 예예예 예, 예. 일단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 뒤쪽을 좀 뚫어야 될것 같은데? 아 뚫어요? 아이템 공급되는 부분 아, 라인을 만들어야 되서아 예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언제 오나요? 엄마. 내가 우리 우리 아들 좋아하는 케이크도 만들어놨고 약제도 <웃음> 만들어놨고 약고기 스프도 만들어놨는데 도대체 며칠 밤이 지난 걸까? <웃음> 밖에는 지금 몇칠일까 저와 근데 여기는 왜 죽은 자들이 안 나옵니까? 확 죽어버리고 싶은데 내 알려주도록 하지 얘뭘또 하냐?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라고아 <웃음> 제가 죽은 자였습니까? 대략적인 시연을 하자면 예. 이 위쪽에 아연 조각을 가서 던져 넣으면 예. 어, 들어, 이렇게 옆으로 들어, 어. 쏙 들어간다. 아 그리고 어 손에 잡았네, 붙잡았네. 음, 음. 터널 하나를 더 설치해 준다. 예예예. 예. 그리고 아연 조각을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그러면 하나는 얘가 잡고 하나는 안오대요안 되네. <웃음> 큰일 났네. 연구실을 옮기던가 해야지 이거. 예? 여기 너무 좁지 않는가? 저 어머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웃음> 다녀오거나. 어?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밤이야손제출소하 아, 손소라니어머니어머니어 이거 나엄마쳤다 아, 아. 오. 어 오. 오,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 빨리 마당으로 가기 아이템 떨어져 있으니. 어... 어... 괜찮은가 자네. 왜왜 <웃음> 왜 저하가 구하러 오셨지? 아 이게 그 출소 두 분가 뭔가 그건가? 책 케이크도 있단다. 책아책 아, 모양 케이크예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책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웃음> 똑똑똑. <웃음> 누구세요? 아, <웃음> 아니 그. 어... 혹시 최캐빈이라는 광대가 이곳에 있지 않소? 아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웃음> 혹시 돌아오면 전해주시게 연구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웃음>